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이곳은 저와 탄이 형의 방입니다. 와우. 오늘 왜 갑자기 저 혼자만 나타난, 나타난, 나타났냐면, 여러분들이 구, 저의 그 스케이트보드 타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주시라고 한 얘기가 많았어서,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아무튼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드를 타는 하루와 소소한 저 취미생활을 하는 일상 캠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를 다 완성한 상태고요 어 이제 나가기 전에 저의 모습과 저 아침 루틴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지금 옷을 다 입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저는 나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저희 이렇게 향수가 모여져 있는 공간인데 오늘은 이 향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향수 네, 지금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거에 좀 빠져있고 음, 네. 어? 똑같은 여기 같아 향수 뭐다 어, 똑같이 뿌려야죠 근데 막 저는 이렇게 서버에 뿌리고 어머 뭐 이게 지금 갈아져 있네 어차피 같이 중간할게요 그리고 저는 입에다가 한번더해연 바디 미스트를 머리 쪽에다 뿌려줍니다. 음! So g 이제 가방. 저는 이렇게 오늘 귀여운 미니 가방을 가져갈 건데 약가 그러니까 준비물들 몇개 챙겨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거. 어, 데일리에서는 그냥 이런 간단한 드레스 퍼퓸 같은 거 바디미스트 같은 거슬거다니고 어? 가방에 멘토스가 있었네 음. 이렇게 핸드크림도 챙길게요 에어팟 마지막으로 지갑 이렇게 챙기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나가기 전 웨루틴을 보여드렸고 이제 밥만 먹고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여러분, 전 지금 애초 준비를 다 끝마치고 버드와 함께 나왔습니다후 이제 제철역까지 가서 제철역에서 만나요. 예이. 압구정역에 왔어요. 사실 조금 참 부끄러워요. 사람들 밖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한번 이것을 타면서 한강 자원지역까지 가보겠습니다. 뿅. 네, 여러분, 어찌어찌 한강 공원까지! 아네 진짜 파스크를 끼고 보드를 타야 돼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한번 한강공원으로 고인하겠습니다 그설레라 허리카락 살려 제가 방금 배치해서 20분 동안 멍때리다가 이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아, 보드를사 볼게요. <목소리> 1 타니까 재밌네요 분명히 이 모구모구를 샀을 때는 차가웠는데 지금 미지근해졌어요 오늘 날씨 날씨가 좋긴 한데 옷을 너무 덥게 입고 왔어요 그죠? 떠나자 음. 어디든 풍경 너무 좋죠 이러니까 한강을 환경을... 수밖에 없지. 어. 완전 예쁜 맨들레가 있어요. 너무 힐링되지 않나요? 이렇게 벤치에만 앉아 있어도 너무 힐링되죠. 이제 슬슬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뿅! 브랜커파 도착. 도착했습니다. 도착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는 케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시착드를니서도먹했습니다시착드를 타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니 김밥을 먹고 싶어요 김밥? 네잘먹겠습다네일 오늘이 다시다 컴온 컴오러 배갑시다 렛츠고 차조심 기다려 <웃음> 기다려줘 <웃음> 저희 팀에는 래퍼 라인들이 보드를 탈줄 알아요. 그래서 많이 먹었니? 뭐 먹었어요, 형? 돈까스. 저는 비빔국수. 그리고 음료수. 많이 먹었네. 그리고 만두. 오 예스 e s 가볼까요? <웃음> Let's go. <웃음> 저희는 지금 카페에 와있습니다 빼빼로 와 빼빼로? 빵집에서 빼빼로? 생겨.